와와 주답니다. 와. 와, 와, 와! 와 그냥 들어야겠다 들어다 호랑이와 크롱이. 어 여기 다다 그가? 잠시 각도를 좀 찾아볼게요. 어 됐다. 네 이게 제일 낫네요. 여러분 아 오늘 캐럿들 덕분에 네. 정말 좋은 상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죄송니데차안이와도 그냥 들까요? 이거 계속 떨어질 것 같은데, 차 안이어서...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정말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냥... 그 비롯한 또우지의 베스트 프로듀서까지 네. 아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네. 네, 캐럿분들 덕분인 것 같아요 진짜 뭐 이거 뭐 말이 필요한 가요 정말 맞습니다 저희가 받은 상이 아니라 정말 캐럿분들이 받은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진짜 제가 좀 일본어를 소고하셨는데 아 거의 이틀 외웠거든요 이틀이나 외웠구나 네, 진짜 지금 하면 잘할 수 있는데 어? 아니, 그러니까 뭐 아까 딱 네. 이제 나오는데 네. 오랜만에 이제 시상식에 이제. 가수분들이 이렇게 계시니까 어우 떨리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요 네, 너무 이제 오랜만에 네. 이렇게 시상식 무대에서 가수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심지어 일본 멤버분들이 너무 많아신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어우, 야 이거 계속 머릿속에 일본 멘트를 생각 중이니까 일본 네. 멘트인데 아이 틀리면 안 돼. 이 생각을 하면서 아, 좀 자연스럽게 이렇게 하려 했어요. 네. 근데 아 이게 참 너무 오랜만에 음. 스미마 생을 해버렸습니다. <웃음>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아, 어, 진짜... 어, 무대도 진짜 열심히 준비했잖아요. 저도... 맞아요. 무대도 저희가 네. 따로 녹화해서 어, 일부러 마귀지 무대를 그렇게 스페셜하게 준비했고, 네. 그리고 크러쉬와 또 애니원 콘서트에서 했던 뎀브를 네. 넣은 부분을 보여드렸는데요. 아, 그 일단... 오랜만에 이렇게 네. 가수분들도 있고 이제 배우분님들도 계시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좀 감사했던 부분은 또 비하인드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무대가 이제 마지막에 나올 때 이제 다른 가수분 모든 가수분들이 다 착석해 있으셨어요. 근데 이제 현장에서는 그 리액션이 안 나왔 방송에서는 리액션이 안 나왔으니까 근데 현장에서 정말 매한 곡이 끝날 때마다 이제 가수분들이 막 박수 쳐주시고 응원을 해주시는데 정말 좀 감동을 좀 받았고 네. 진짜 너무 네. 모든 분들이 정말 멋진 무대 하셨고 당연하죠 너무 멋있었고 맞아요 어, 정말 오랫동안 우리 기다려주신 캐럿 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어, 또 현장에 계셨던 많은 관계자분들 우리 또 가수분들, 배우님들 너무 다 고생하셨습니다 패럿 땔 제일 고생했어요 제일 고생 많았어요 올해 한 해가 저는 좀 유난히 좀 빠르게 지나갔던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좀 많이 아쉽기도 하지만 음, 생각해 돌이켜 보면은 좀 많은 걸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뿌듯 제가 어요 감사합니다 뿌듯하기도 하기 뿌듯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웃음> 그리고 이게 6시부터 지금 장장 몇 시간이야 5 시간 예전 내던... 뭐 스탠바이까지 치면 은 거의 뭐 네. 하루 종일 있었죠. 그러니까 캐럿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봤을 거 아니에요? 아,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이러니까. 네. 너무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네. 어, 아, 내년에도 정말 올해보다 더 약간 <웃음> 올해보다 더 찬란한 한 해를 네.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캐럿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 이렇게 짧게 찾아뵀는데요.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네 호랑해 크롱해 <웃음> 안녕 안녕 잘 자요 굿나잇